안 왔어 지금? 7시 연습부터 5분 지각했으면뭐 하는 거지? 아니 연습 한 10분 전에 와야 될거 아니야 나처럼. 어? 엄마. 제가 따로 얘기할까요 너도 말이야. 너 지금 몇 시였어? 정말 재신 거 같아. 오늘. 그 그게 문제야. 네? 네. 저한테 뭐라 하셨어. 그럼요. 잘안 가져와. 이건 내가 기강을 좀 잡을게. 오자마자 그냥 한 수를 해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지금 연습시간이 7시인데 지금은? 아, 난 약간 옆에서 이제. 저희뭐 도와줄까요, 좀? 엎트려 뻗쳐 다소! 하나 하면 정신 둘 하면 동일 정신! 정신! 동... 둘! 동일하나 정신! 둘! 동일 당신은 잘못했고 당신은 늦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 늦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파이팅해야지! 둘, <웃음> 둘, <웃음> 어, 어, 상단, 어, 중단, 파이링 호시는 양쪽이고 두 분은 호시한테 이렇게 i n g p u s 파이링 g 야지 young to be woe to one of us. And here you c 라라 여기 있어 비타민 A, A, B, C 빵 오케이 하면서 이제 빵빵한아 그거예요? 어. 그게? 반복되는 하루에 야야야야려가는야식야이야야가도야야야야야야야 yeah! yeah! 아, 파이팅 해제 야이팅해야지 디스코 디스코 어이 오이 오이 어이오디 오이 오디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할 때 부석순 비읍 시옷 호랑이 센스 있는 안무가 만들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등산 모임 같은데? <웃음> 등산 모임? <웃음> 한 템포씩 음무으무먹 a s c i 한 템포씩 음무으무먹 a s c i 자 여기 서어 <웃음> 비타민 A B C 어 하나 날려 이거 날려자 여기 있어 여기서요 g 어. A B C 어. 아 너무 긴다 입술 말고 겁해졌어 그러니까 철봉! 아니 설명하네. 1절부터 왔거든 호시야 <웃음> 입술 <웃음> 겁해졌어 야너 진짜 입술이 까네 <웃음> 야, 진짜 나, 진짜 나 쓰러지는 줄 알았어 철봉할 때 <웃음> 화려가지고 야 이거 진짜 야, 야 <웃음> 이거 진짜다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웃음> 자 행복은 성유수님라 부석수. 부석수. 안녕하세요, 부석수입니다. 예, yeah. 네. 어땠어요 두 분? 정말 어, 정말 좀, 이런 유닛 없다. 없다. 네, 네. 좀 어, 진짜 저희 영두 쌤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건 잘 음. 무조건 잘 된다고. 아 진짜, 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렇게 진짜. 와 무대에서 에너지 넘치고 댄서분들과 함께 아이 에너지를 교감하는 느낌? 음. 그리고 이 모든 게그 관객 속에 전해질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정말 아. 음. <웃음> <웃음> 괜찮아요힘빠져가지고 <웃음> 힘 리액션 못할 거아니 아니 할 근데 아까 호지 네. 형이 지금 입술이 거물 거져가지고. <웃음> 철봉 하는데 진짜 검해져가지고 진짜 <웃음> 깜짝, 깜짝 놀라가지고. 진깜 놀랐습니다. 네, 지금. 지금 제대로 돌아왔는데 네. 아무튼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네, 저희 나오면은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 많이 네. 사랑해주시고 네.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게습니까요 자, 진짜 끝까지 네. 부석순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행복은 성주 씨 아니라 부석순.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이런, 이런, 이런 체력에 파는 말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참고로 오늘 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리 있습니다 진짜? 이거 뭐예요, 인들 아. 주스 때 우리가 셔 아. 오케이. 아, 뭔... okay. okay. it. go. okay. okay. okay.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그앞스이 여기 가 마이... 네. 네. 다음에 해야지. 와, 멋있다. 네. 아있어요 <웃음> 와, 멋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그러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멋있네요. 짱. <웃음> 무슨가? <웃음> <쨍! 웃음> <웃음> 이성민 권순영, <웃음> 화이팅. 오케이. <웃음> okay. 안녕 카이인 해야지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이안인 안녕 안녕 안녕 안이안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이안이 안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안녕 아, 네, 청 이렇게? 청혼? 요집착겠으니까 아, 네. 아, 네, <웃음> 그게 안 맞아. 어. 약간 어 약간 너는 음, 어느 약간 양치 안한 사람 같지 않아? 와. 오늘 어왜 어색하지? <웃음> <sausage> 내가? 내가 이렇게 딱 설명이 이렇게. 행복은 성숙순이 아니라 부석순 후석순.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네 후석님. 지금 어, 뮤직비디오 촬영 전에 네. 마지막 이제 연습을 했는데 맞죠. 저희가 오늘 굿든디스크 와서 바로 헬실로 왔어요. 힘든 상태지만 저희가 또 내일 뮤비를 첫 뮤비 아닙니까, 제 부석순이. 아 맞네요. 오늘 영지 아, 또 그런 마음으로 또저 영지도 오늘 연습도 아, 같이, 같이 맞춰주고 내일 뮤비 이틀 동안 아. 힘내서 뭐 그럼요. 잘해봐야죠. 파이팅하지. 파이팅해야죠. 아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아니, 뭐. 저는 뭐 괜찮아요 여러분과는 왜 뭐, 컷방 이렇게 쉬는 거예요? 아니, <웃음> 푹 쉬니? 푹 <웃음> <웃음> 쉬니? <웃음> <웃음> 커피차 같은 거 보내준 멤버들 있나? 아 당연히 있겠지 진짜로 나 기대하고 간다 진짜 가, 단톡방이 부석순 화이팅 하라고 보냈으니까 내가 저기 번논이랑뭐 다른 애들 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나다 갔다고 나 명호 때보냈줬나 아, <웃음> 오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데 뭐 뭐라도 해주겠지 아무튼 뭐, 기대하겠다고 알아서 하겠지 뭐 멤버들이 <웃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뮤비 힘내서 잘해보겠습니다 또 멋있는 모습으로 또 멋있게 안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부석순! 빠용! 그런 걸싫좋좋 네. 파이팅이 넘치네. 파이팅 해야 되는데. 좋네 좋네. 야, 이렇게 보니까 대표님은 연생때 우리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게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아, 얘들아 뭘해 뭐해, 뭐, 뭐해 봐, 뭐해 봐 연차가 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제일 아, 제일 듣고 싶어했아 아, 아, 근데 아직 아직 아니야. 아 네네네. 어 그러니까 대중들은 너네한테 여유로움을 바라지 않아. 아예 어, 열심히 하고. 네, 더빡세고좀 어, 더. 어 그렇지. 네. 어 너무 좋다. 반갑습니다. 네. 어, 아, 어, 어, 네. 그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 그래그래. 네. 어, 그래. <웃음> 프로 안무하실 때 있잖아요. 네. 흉추가 죽어 있어. 아. <웃음> 흉추가 죽으면 <웃음> 어깨가 <웃음> 여기가 네. 이게 찝히기 때문에 흉곽이 네. 열려 있어야 아, 아, 돼. 아, 아, 아, 열린 상태로 아. 이렇게 있는. 그렇죠. 흉곽 흉곽이 열린 상태에서 봐야죠. 잘안 먹겠네 여 이렇게 돼있으면아그렇 어깨가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그 고생해 래 어, 어. <놀람>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네그 아, 그래. 아, 리래 아, 그래. 그래. 아, 아, 포옹을 <웃음> 안 해줘 <웃음> 수련 몰라 아 설명을, 알면 해주는 게 아쉽다 2, 음. 2, 3, 그0 c 아수아너 네? 아, 사복이야? 아. 괜찮거같오 노란색 입거라 해가지고 아. 아 찾다가 이거밖에 없어 그렇지. 귀엽네 어, 꿀나 어, 노란색이 아예 없 이거 옛날에 입었어 파란색 빨간색없는 재 언제 해봤을까요뭐이뭐 있었나봐요 컨셉이. 아니, 오, 오, <웃음> 너가 피처링이지 같은 멤버는 아니야. 뭐 같이 해준네 같이 뭐가 아니네. <웃음> <웃음> <어엄어>. <웃음> 연습이 끝났는데요. 영지가 영지도 연습 같이 해서 끝났습니다. 우리 영지 부석순영 우리 영지. <웃음> <웃음> 음악 방송 때볼 거예요, 영지. 아네 맞아요. 예. 영지가 도와주기로 해놨어요. 예 화이팅. 화이팅 해야지. 우린 부석순영. 부석 크래쉬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음,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안무 연습영사도 촬영하고 네. 영지씨와 함께 또 이렇게 하고, 연습하고 발했죠. 일곱시에 들어줘까지 네. 음악방송 버전도 네. 연습을 네. 했습니다 일곱시에 들어줘도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컴백 전 연습은 다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응. 어, 연습한 만큼 아침부터 스케줄하고 다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 고생했습니다. 한번 안아주시다 그래.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네. 우리 그러니까 응원단이 되면서 우리는 응원을 못 받아가지고 어. 우리 우리는 캐럿들이 응원해 줬고 캐럿들 응원해 줘. 캐럿들 보면서 힘을 얻어 가겠습니다. 안녕. 응. 응. 네. 갈게요. 무대까지 파이팅!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잘했대. 파이팅. 고마워요. 아우, 해도 도왜 앨비한테서 받았어? 안 동갑 동갑, nice. same same age. My f r i e n d y i e n Yes. Yeah, nice. Yeah, yeah, yeah, yeah. How how about you? Yeah, e nice. y g e same as uh, Uzi? Oh, uh, uh, n o No no. Uzi, Uzi same Uzi. <laughs> o okay, k nice. o <Okay>, k let's <laughs> go. 오늘 연습하러 왔어요, 라이브. Let's go. 도 함께. This way. <laughs> yeah, yeah, y h yeah. I'm a dancer! I'm a dancer! I'm a dancer! Hey e o n h e Hey! I actually <Hey. Hey, laughs> tried it the last time. <laughs> it's Norwegian chocolate. Oh, so chocolate! So it's very, like, uh, pure, clean, just like milk chocolate. But oh. it's actually very good. o h t h i you n o r y a y c h And then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weird, yeah. but at the, like, a tourist shop at the airport. So you can oh. open it. Oh! <laughs> And see what it is. 음. I don't know i it's it's <usurmasco> uh, You get the same <usurmasco> or a c t t l e d o t 와, d m 와 down. Oh wow! Thank you. Thank you. Yeah, you're 와 <that's that's> <funny> <that's> <funny> Very, in Norway, i s like old traditions with like lots of fairy tales about oh. trolls and stuff. Oh. Yeah, that's like middle Norway. So cute. Yes. <laughs> yeah. yeah. Nice. Yeah. Nice. Yeah. Nice. Yeah. Yeah. y e e a h Yeah. y e h e h a y 패더, your p r e s e 한국 음악 방송에서 너무 귀엽다. 이거 찍고 올려. 패더, 패더, 와와아 성격 너무 좋다.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어, 뭐 내가 먹을래? 내, 내, 내가 아이 사뭐 먹을래? 순대. 근데 간 빼고 주세요 같이 웃길 것 같아요. 아간 빼고 주세요. 순대 간 빼고 주세요. 예, yeah, 예. Yeah, yeah. <웃음> <웃음> <웃음> Perfect. <웃음> 완벽히 안 해와도 I 이렇게 I need 해도 이렇게 practice for tomorrow도. <웃음> <웃음> 저기요. 사장님. 손대 담배고 주세요. t h i o u r d a y 사장님. 단모지더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 이렇게 와 안녕히 세요 너무 웃기지 못야너 만나 똑 부르자고 무역그에 어, 뭐, 걔가. 사장님, 단무지 타주. 주의 출생을 감당해달라요. 이것도 신기해. Thank you. Thank 빨리 시차 적응 안 되니까. 오늘 아피팅잘 자고 오늘 잘. 다밥 먹자고. Yeah. yeah. Yeah. Amazing. Yeah. Sounds goo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 My bro. Yes. Oh my, my bro. Brother. Oh, c h n h y a n g Chunhyang. Oh, Chunhyang. Oh. Oh. Oh. Oh. Mandarin. Yeah, Mandarin. Yeah. Mandarin, yeah. yeah. Mm -hmm. Then it's very big. Yeah, yeah very big. <laughs> <laughs> yummy, yummy. Nice. Yeah. From Jeju, right? Jeju. Oh, you yeah, yeah. Jeju, yeah. Jeju. Jeju Island. Mm Jeju. -hmm. I'm from Jeju ah, Island. Ah, you're from Jeju. h m 나중에 Jeju Island 여행 가도 좋아. Yeah. 어? 왔어? 아시에 <웃음> 만나기로 했아아이 이거 이제거시몬시네나 이거 시거든몬거 시몬아, 이거 시몬아, 아아이도 시몬아, 이시시를아이 시몬아, 시몬만이 약속 몬아한거시 이거 시아너만 봉이 견딜게. c o m 견딜게. y e g g o o d o o d b y e 어지 o d b y e Goodbye. Goodbye. 이 o o d b y e Goodbye. g o o d b 失し <laughs> 마지막 연습을 이제 했는데 네. 오늘 또 패더 패더랑 이제 라이브 연습도 하고 또 부석순끼리 모여서 이제 그 화이팅해야지. 네 그렇죠. 아 어, 이제 또 회사 이제, 해서 연습도 이제 했, 연습도 라이브 연습 또 하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따고 있는데요. 네 리더님 케이크 언제쯤 있어요? 오실까요? 네 리더님 케이크를 먹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네 아무튼 네. 활동할 때 거기에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재미를 빅 재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석순이었습니다. 행복은 죄송합니다. 행복. 행복은 멋있 꺼스, 멋스멋스 행복은 <웃음> 성격 순이 아니라 부석순. 부석순. 지금까지 부석순이었습니다. 안녕, M 카이 삼바다.